왜? 오늘 핫초코 마셔도 된다 그렇지 살 때. 아 이제 살을 빼 살을 빼서 다 뺏어야 살을 빼 살을 먹어야 한 번요 와요기첫부터햄버거 그만 먹을래? 뭐, 지금 몇 개째야? 네? 저, 지금 다섯 개째 <웃음> 아니 나한번 내가 한번 꼬르륵 거리고 얘 꼬르륵 어, 거리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디... <웃음> 첫입 행복을 하는 자체가 이렇게 행복한 건 줄. 극단적으로 빼가지고. 나도 네가 팍 줄었나봐. 나 이거 다못 먹었어. 일부러 다. 영상 찍으려고 노린 거 아니에요? 그냥. 배고픈데? 먹고. 자, 우리 활찬이첫 입인데 네. 어 지금 어때? 기대되는데. <웃음> 자, 숨멜 깊게 깊게 한번. 자. 아 최고다 최고. 한개다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배부르다 음, 맛있어 <놀냐> 오늘은 햄버거를 먹어볼거예요 너무 근데 어제도 먹지 않았나? 음. 오랜만에 먹으니 너무 맛있다 탄산을 먹으면은 좀 짜릿해서 항상 물을 마셔. 류비 어떻게 찍을 거예요? 오늘요? <웃음>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멋있게. 류비 <웃음> 어떻게 찍을 거예요? 류비요? 네. 잘 찍을 거예요. 류비 <웃음> 어떻게 찍을 거예요? 류비요? 잘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이번 컨셉은 뭐예요? 개인 이번. 컨셉 약간 좀 깔끔한 남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장난기가 많은 그런 반전 멋있어.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햄버거 먹었어? 나 이제 먹으려고 야야야 <목소리> 진짜 맛있어 이거야? 이거 나한테 싫어 아우 내 야채 먹을 사람? 어 야채는 맛없죠? 야채는 <목소리> 잘 먹겠습니다 음와 얼마 만에 햄버거이냐 극한의 <웃음> 다이어트 아 이것도 나중에 나가? 이거는 뮤비 다 공개되고 나서 오늘 뮤비 개인 컨셉이 뭐예요? 개인 컨셉이요? 이런거요? 오늘 완벽한 얼굴 상태를 위해서 잠을 안 잤습니다 뮤비 전날의 밤샘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운 감독님 정말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추억이 될수 있는 그걸 찍다고 <웃음> 감사합니다 yeah. 님도 한번 해봐요 <웃음> <웃음> 세상에 아 <웃음> 광씨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 날인데 네. 마음가짐 마음가짐? 마음가짐 필요 있습니까 저는 원래 잘하니까 오늘 마음가짐? 오늘? 내가 할당, 할당, 할당, 할당, 할당, 할당, 가당할 어떤가요?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잘할수 있을 할예요 열심히 했잖아요 할이팅 하세요 할당, 어, 할당, 권 어떻게 돼? 지금 나랑 장난해?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할당, 할당, 할당, 할당, 할당, 할이 할당, 할당, 할당, 할 되게 편한 옷으로 왔어요 항상 저는 뮤직비디오 촬영 날에는 그런 거 같아요 정말 누구보다 편하게 보신 거 같아요 정말. 네 진짜 완전 잠옷 오늘 뮤비 찍는데 마음가짐 기해주세요 일단 열심히는 기본이고요 제가 되게 이상해지는 거 같아요 원래 시크하고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한 사람인데어 그래서 이었는됐어그래어어떻얘 됐다고? 됐어 비컨얘기이 뭐예요? 이번이범이개이적이 컨셉은 이거. 인량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소년? 소녀? 소년? <웃음>